된 거죠. 오, <웃음> 아이스, <참> 대박. <웃음> 네. 네, 안녕하세요. 스케이트보드 강사 김세정입니다. 나 보드를 마셔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근데 여기 카메라를 돌려보시면 여기가 근데 핑크 로즈가 와서 탔던데입니다 6년 만에 보드를 지금 끌고 나왔거든요. 새로 나온 게 앞뒤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이게 약간 그러면... 아주 미세하게 높고 낮은 게 있다고 했는데 내가 봤을 때 여기. 여기가 아픈 것 같거든요. 예. 자. 오. 회사 동료들한테도 어프로모 할수 있고. 6년 전에 배운 틱택이. 네. 되나요? 어, 확실히 제가 틱택을 이렇게 연습을 했었거든요. 근데 해보지 않아서 예. 일단 지금 한번 해보면서 내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볼게요. 예. 음. 여기에 음. 선이. 있어. 요 선이 가이드예요. 노즈가이 선을 이렇게, 이렇게 넘어가요. 그럼 앞으로 가고 짜자. 짜자. 짜자. 짜자. 짜렇게자 짜자. 짜 돌리고 다자따라 짜자. 짜자. 짜자. 짜자. 짜자. 짜자. 짜자. 같으면 오! 보시는 구독자분들도 이거를 유의하셔야 되는데 이 푸시오프를 잘하기 위해서 푸시오프를 한다 그러면 안 늘어요 아 왜냐면 이 사람이 겁이 나기 때문에 힘을 주다가 말거든요 애초에 약간 우승을 하면 푸시오프 할때안 무서워 여기서 내려오고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 그럼 그대로 가겠죠 별거 아니지만 하시면 무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우니까 성공하면은 발로 밀때안 무섭죠 이쪽이 내 기막이다. 바로 발 올리고 발 올릴 때 이렇게 올리면 안 되고 이렇게. 그다음 자세를 맞추는 거예요. 왜냐면 넘어질 때 몸이 뜨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면서 뒤로 이렇게 넘어져요. 그러니까 바로 올리고 자세 를 낮추고 낮춘 상태 그대로 앉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 상태로. 맞아. 앉으세요, 앉으세요. 어떻게? 발 올리고. 내려오세요 자, 저는 여기서 지켜보겠습니다. 카메라 옆에서. 카메라로 보니 평지 같군요. <웃음> 오, 뒤꿈치, 뒤꿈치 눌러요, 뒤꿈치. 그렇죠. 발 돌리고 내려요. 오케이, 잘했어요. 저희가 장소를 이동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장소 이동 전에 로제가 했던 장소, 거기서 똑같이 한번 라이딩을 해보고, 그럼 이제 만약에 로제가 본다면 저한테 DM을 강습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진짜 안티안 생겨야 할 텐데요. 안 생겨요. 세중이 탁 해지고. 뭐. 저기 저 내림 막기를 내려가고 저게 되면 조금 더 높은 내리막길 내려가고 그러고 나서 보는걸할 거예요 요거 쉽게 할것 같은데 보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유. 그데 진짜 그렇게 넘어져요 면이맞요 아 처음에 초고 일때가이에서 달려는 분들이 많으신데 음. 그러면 제가 준비할 시간이야 그니까이야 준비할 시간이야 낮춰래요? 낮춰대로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오케이 오케이 이거를 세 번만 선거에요 세번세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많이 갔어요 많이 갔어요 그렇죠 오, 발걸리고 두고 그대로 했던 거네 어. 앉으세요 지금 앉아야 돼안아안돼안돼안앉어돼 앉아, 앉아, 앉아. 안안 앞으로 이제 숙야돼 <웃음>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오케이 됐어요 됐네요 펴도 요 그냥 펴도 돼요 펴도 돼요 그러면 양도 올려볼까요? 네. 아, 까잉. 힘들 없어요 여기서 아까 했던 그대로요? 네, 예. 자, 위험한니까 걱정할 거예요. 낮추고 그대로 눌러요. 낮추고 있어요 낮추고 있어요 낮추고 있어요 낮추고 있어요 네, 세중이가 미코워 하니까 넘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높은데보 <웃음> 이대로 가잖아요. 우선은 어떻게 하라고요? 맞차라 그렇게 똑같 많이 요 많이 낯설, 많이 많이 오케이. <웃음> 오케이. 어떻게 버티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형수에서가 밀고 가고 여기 여기 맨 땅에서 미국 어. 타고 가보면 훨씬 어. 마음이 안정될 거예요. 어? 부드럽죠 훨씬. 한번더 하면 더. 훨씬 네. 안정감 이들어 하나만 하나만. 결고 마시게 하나. 네네. 하나만. 저기 올라가서 볼 거예요. 아 입사각 반사각 아시죠? 저기가 거울이에요. 응. 그럼 레이저를 이렇게 쏘면 레이저가 이렇게 나오죠. 응, 보드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응. 중심 중심 오. 뭔가 그러니까 네. 두 개까지는 싹 그때는 세개까지해서 경사가 있으니까 무서워서 네. 그렇죠. 중심이 어렵네. 그러면 더 천천히 가보세요. 그렇게 안 가도 됩 잠을 잡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나스테로 유지. 오. 알수알 수. <웃음> 이건 맨 땅에서 하잖아요. 180번. 예. 오케이. 세번 나온 사람. 수고 기다리세요. 제가 하라고 하면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여섯 번만에 걸았어요 네. 기다리세요. 지금 그렇죠? 네, 4번. 오, 네 번만에, 네 번만에. 아. 게임에서 커맨드 입력하면 막 철권에서 통신 나오듯이... 아이 난 시키는 대로만 한 거야. 난, 나는 나 진짜 반대로 했다? 네다가 터치 멜론 와 대박 신기 오! 도대는 다 돌아왔어 되게 가볍게 한다 네, 어떻게 가있지 그렇죠 그러이낌그러 느낌. 파이 만들었다가 발 따라 누르면서 확 지금 뒷꿈치 누르죠 마지막에 아 응. 음. 칼이 이렇게 돌아가야 돼. 긴급제. 오. 오. 오케이, 오케이. 오, 약간 안정적이었 오, 라스트 드라이브. 된 거죠. 오! 된 <웃음> 거죠. 나이스! 이야. 잘하셨어요! 오, 대박! 세종참 대박! 자 여러분 보셨죠? 제가 잘 가르치는... <웃음> 잘 가르치는 거요. 예 저는 생생탈밍 시키는 대로만 했습니다. 제가 잘가르치제 이름을 말안 하겠습니다. 네, 잘 타십니다. 저한테 배우시면 잘탈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희 유튜브 구독좋아요뿐만 아니라 인스타 팔로우도좀 해주세요. 친구가 없어요, 같이 탈 사람이. 같이 탈 사람은 인스타 DM을 넣어주시는 걸로. 네.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서울 강습하니까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안녕!